와, 와, 나 이거 이렇게 큰거 처음 보나봐. 감사합니다. 차에 실어 놓을게요. 응. 집에 방에 옆에다 있다. 알겠다. 와, 진짜 크다, 근데. 이거가 물가에 다 되어 있어. 음. 물. 봤어, 봤어, 봤어. 와, 감사합니다. 그아 무슨, 무슨 커피지 그냥 뭐였죠? 커피? 어, 피 아, 아, 그 아. 너무 맛있어. 와진죠 음식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. 그렇군요. 예스니다 아, 네. 타이틀 네. 공개 주세요. 어처구 네. 소개는 했지만 간단합니다. 무슨 T M I.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건 탈난이 아니겠죠? 네, 오케이. 네, 아무튼 고거 뭐틀리셔될것 같고. 네. 그, 돌려차기 물병따기예요, 이게 돌려차기 물병따기. 이거 해보셨어요? 아니요, 그 영상만 봤어요. 그죠? 이거 대부분 하는데 보통 사회자가 쓰러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나요? 그럴까요? 맞아요. <웃음> 내가 딱 잡아주시면은. 첫째, 세 가지 질문했어요. 한 다음에 요건이 게임 끝이죠. 네, 그, 그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세개 드렸고, 네, 아생 엉망만 잡아주면 된다 여기다. 아, 적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음. 사인해주시면 된다. 라는 걸 99초 안 해주시고요. 아, 그러면은, 네. 시작 아, 하면은, 저는 세고, 형이 질문을 해주실거고 네. 그러고, 다 세면, 여기다가 음. 써주시면 되고, 사인하고. 사인하고, 사인하고,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안 되겠어요. 이게 무차세한거알고몇 어? <웃음> 분이야? <웃음> <참석> 드립니다요어 <웃음> <잘>, <웃음> <잘 잘. 웃음> 보도록 할게요 유승호 씨! 아, 이쪽으로 앉주시고 이쪽으로 와주시고, 이쪽으로 와주시고. 아,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래 있 사탕이 나왔어요 인사,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가운데로, 자, 깐만요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세요, 네. 저... 자, 제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줄 몰랐는데 저는 유성 의배 f 이자 동네 친구 김석영입니다 저는 승호의 후배 배우 태연수입니다. 오늘 승호 씨 응원하러 오신 겁니까? 아니 저 방해를 좀 하러 왔는데. <웃음> 제가 작전을 좀짠게 있는데 못할것 같아서 오늘. 캐스터들 어, <웃음> 원래 좀 찍고 싶어가지고. 아 <웃음> 이런 거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여기 눈빛 보세요. <웃음> 죄송. 사람 올라가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오는 건 금방이에요. <웃음> 여기도 뭐 얘기 예, 예,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예. 무슨 말을? 그게 어어어어 케치맨이 저를 또, 뒤에서 잡고 상대의 <웃음> <다 잡고, 웃음> 네. 얼굴을 캐 <다> 아, <웃음> 그거를 <웃음> 저, 저 제가 잡는 잡... 역할이었어요. 지금 시작한 지 <웃음> 10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<웃음> 끝나요. 인사부터도 <끝나네. 웃음> <웃음> 와주셔서 너무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니, 아이디가 되세요.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여러분도 제일 궁금하죠? <웃음> 네. 그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, 아니에요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 예. 네. 요리 그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 네네 보죠 <웃음> 그죠, 그죠. 네, 이제 요리 그러니까 맨날 뭐좀 이렇게 어... 그, 그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준대로 만든거예요그기도 하고 물가지고 <웃음> 맛은 어땠어요? <웃음>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? <웃음> 누가 비리다고 한거 같은데 <웃음> 안 비리면 맛있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준건데 음. 국가국이 소식 있게 얘기를 했죠? <웃음> 진짜 아 맛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요리가 네. 요즘 취미라고 하니까 네. 요리를 잘된 요리도 있을 반면에 또 하나 망친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했었을 때 조금 그, 어.. 도안 먹던가요? <웃음> <웃음> 약간, <웃음> 그, 그.. 제가 이제 뭘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.. 뭐..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므라이스랑 먹고 싶어요 근데 네. 백종원씨가 오므라이스가 안 올라왔어요 <웃음> 그, 그, 있어요? 이제 네이버에 이제 계 검색을 하는 거죠. 네네네. 난 분명 레시피를 레시피대로 했는데 했는데. 와 어, 뭐지 뭐왜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지? 빠졌어요. 아니 빠진 거다 했는데도. 그럼 뭔가 하나 과했나? 그래서 아이 레시피가 너무 막 백종원 그 씨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. 음. 이거 믿을 게안돼 네이버에 있는 거는. <웃음> 그래서 사실 저김비개 거의 3일 연속으로 끓여 먹거든요 어, 맛있어서 <웃음> 맛있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. 더 이상 먹을 아, 거 <웃음> 없어서. 그래서 이제. 그런 것들? 요리가 좀잘 됐을 때? 아... 그래 네. 유튜브 우리 백종원 씨 채널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 분이 굶고 있다고 단식 식단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먹고 있다고 아,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조건 이 보고 구입하면은 오! 아니면 나는 일단 그냥 무조건 사본다! X! 하나 둘 셋! 왜, 왜 그렇게 확실한 거죠? 네 맞아요 x 에요아 그래요? 네 <웃음> 일단 사요? 그냥 사요? 네? 그거랑 작으면 거기에 몸을 맞춰요? 아니면 아, 크면 그냥 입고 작으면 안 입어요 안 입어요? 태원석, 김석영 <웃음> 태원, 태원석, 언석영 VS 석영이요 어 누구예요? 둘 중에 하나 아, 둘다 좋죠 아니 문제답은 정확히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고 끝도 안낼 거예요 <웃음> 아, 그러게 하나, 둘, 셋의견이요 린스입니다. 너무 잘했어요. 그리고 또 있어요. 저 오늘 린스 안 썼어요. 오빠가 프린스여서. 누구예요? 누가 누렸어요. 아재 있어요. 아재? 아재? 여기요? 어, 어 아빠한테 배웠어요? <웃음> 아... 오.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야죠 <웃음> 자, 아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? 뭐. 오! 잘했어 너무 자, 그러면 3, 2, 1 하면 할게요 닥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? 순한 닥수! 승리아알겠어 <웃음> 일단은 지금 처음 아 어, 내가 이거 위이렇이라지지 내가... 그거 있어요? 혹시 누 메인 블랙에서 갖고 다니는 거 없죠? 지금은 <웃음> 뭐아 이거 땀끝 아, 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세고 있는데 둘레였어 여덟 하나 둘둘네 스물 스물 여덟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왜 이렇게 땅이 나죠? 뭐그 너블이. 리 그거 준비했거든요. 한번 해볼게아좀해가지고가게요 아귀는 강이 정도는 소리 오가어요보여요 네. 오케이 오케이 가도 가. 하겠습니다 오광록 공 아, 좋아요 아 진짜 못나와가지 얼굴 아, 보요 보여주세요! 나도 사는데 할게요 영상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영상 응상, 영상 응상. 영상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끝이고요. 진짜 끝! 마지막 준비한 거요 끝이고요. 그럼 이따가 9시, 9시에 만나요. 안녕!